ISTJ 뚝대기 로봇에게 빠져든 분들께서 많이들 진입장벽이 높다고 합니다. 이는 ISTJ와 충분히 친분을 쌓지 않고 바로 썸 단계로 넘어갈 때 대부분 발생합니다. ISTJ와 어느 정도 친분을 쌓는다는 것은 각자 거의 모든 인적 사항을 서로 공유했다는 뜻입니다.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친친과 주로 뭐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하루하루 어떤 일상을 소화하는지 얼추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뒷판 관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. 사골 육수를 1시간 끓인 것과 12시간 끓인 결과물은 차원이 다릅니다.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ISTJ도 경계를 풀고 본인의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. 그렇다면 ISTJ와 더 빠르게 친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?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여사 겸스 헤네이 대기 J. i Young s <laughs> a n Yul Tong Ha ISTJ Wah Yu I Hon In Shin Go Hashi Gil Gi One a 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id Hashi Mayan Secret Young s a n Bon g In d u o n Fan Young i s a n Vlog ASMR d u o n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sub Nader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se y o